안녕하세요.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온 온드라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운동 경영이 거의 4년째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디빌더 대표하는 선수분들은 한 곳에 모여 계시고 교육을 하는 자체가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배우면서 드레이너 되고 자기 풍국에 돌아가서 배운 정보를 통해서 잘하는 드레이너가 되고 싶어서 뜻 돌아왔습니다. 몽골 드레이너두 분이 여기 교육 들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되었고 IFP 프로 트레이너 자격증 주신다고 그어요 국제 자격증을 주면 제가 몽골만 가서 가르치는 거 아니라 그 해외에서 있는 여러 나라의 몽골분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세미나를 듣게 돼서 정말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 자격증 갖는 사람 거의 없고, 등급마다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선수분이 좀 챔피언이면 비싸게 레슨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사업도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두달 정도 운동 어느 정도 배우면서 뭐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헬스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헬스 문화가 발전 단계라서 한국은 선진국이다 보니까 배울 점도 많고 한국의 헬스 문화를 몽래에서 하면 사업은 제가 크게 보거든요 헬스 기구나, 그리고 의료 같은 거, 선수들이 그 사용하는 제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라서 하나만 하는 거 아니라 성장 엄청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달에 철순 클래스에 고향에 가서 대회를 뗐는데 헬스장은 주로 시내 중심에서 좀 많이 있고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직업을 가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대회를 첫 대회를 나갔었는데요. 작년에 또 한국 한국 대회를 나갔거든요. 선수 분들이랑 같은 무대 오르니까 거기서 많이 배웠고 깨달았고 그 어느 정도 선수 하, 선수 분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거. 되게 좋았어요. 몽골은 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식습생활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고기랑 밀가루 음식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서 운동만 하는 거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같이 이렇게 습관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영원한 동반자, 동반자가 되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빛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